또 갔다와? 아 그.. 이렇게 좀 많이 도쳐봐 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대학생만큼 편안하게 여행을 가는 거 여기 힘들잖아 그래서 앞자리 그냥 컨셉을 잡고 뭐뭐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올리긴 할 건데 그게 그, 그 있잖아, 막, 유튜브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행한 것들을 좀 기록을 해봅시다. 실제로 너랑 나랑 필리핀 갔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니가 사랑고에 좋아하는 여자랑 갔는데, 안 됐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거에 딱히 뭐 없잖아. 그걸 거지로 하겠니? 어? 그걸 겠니 영상이 꼭 올라갈 거야. 이런... 이왕 하는 거, 우리도 조금, 컨셉을 잡아가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어디 갈지 뭐 이런 것도 장소 하는 것도 힘든데 최근에 최근에 이거 그 내가 그때 얘기했던 선비 이야기 여행 그서포터즈가 돼서 투어 카드를 받았어. 모르겠지만 그 경북지역 대구, 안동, 영주, 문경 이렇게 4지역을 네이 카드를 이용해서 음. 투어 카드 음. 이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 여기 할인되는 것 중에서 굵직굵직한걸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도면 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도는건 뭐, 뭐 어떻게 가는건 상관이 없는데 정도로 음. 어, 딱 붙어있다니까 음. 네, yeah. 내가 어제 가보니까 영주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 그래서, 어쨌든 너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제 개강을 하면은 주말에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어, 이번 방학 동안에 그냥 이제, 주말. 근데 그것도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치기 컨셉으로 하면 좋지 않아. 첫 들은 게한 번에 해어야 돼. 아무튼, 쫙! 이상, 이상. you 뭐 사진 그 뭐지? 전화하고 카메라 봤을 때뭐 라이브 라이브 포커스 쓰냐고? 제가 아마 내내집 거든가요? 그래, 그러면 뒷배경 관리는 라이브 라이브 포커스 쓰냐고? 인물이 뭐라고?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야, 가 평균이 된다고 되는... 뭐, 생각하는 거지? <웃음> 어? 야, 말 듣다 보니까 네가 평균이 된다고 생각하데 야, 남자 그런 거자신야지너 아니야 야, 근데 남자 그런 거갖고살아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넌니지 <웃음> 야, 보통 이런 거 남자끼리 아 와, 너 정말 잘생겼다 야, 이 가는데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살짝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낮은 게 낫겠다. 응.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라서 전체적으로 이긴할 거고 니 네, 최근에 응. 서울 사람들하고 얘기 좀 오래 했나? 아니? 언 <웃음> 어, 그냥 맡겼는데 살짝 말아아래 원래, 원래 내 말투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자 막인것 같은데. 다시 돌아 가라. 원래 제 말투입니다.